그럼 칸토로 2인치 한번 할게. 칸! 뭐. 칸초보다 유명합니다. 이제 <웃음> 여러분 칸초보다 유명해요. 안 들을래. 기분 <웃음> <웃음> <깊이> 상했어 <상했을까요? 웃음> 안녕하세요. 고양이 유진 <유지> 씨. <웃음> 안녕하세요. 취약인 건가요? 시작이에요. 아, 예, 예, 예, 그렇게 원하시던 맛선 잘생긴 남자. 그렇죠 예. 아, 그렇죠. 그런데 아, 잘생긴 남자분을 섭외를 하셨어야 됐는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주일 전부터 너무 좋아했어요. 아, 진짜? 다른 촬영에 와서 언제하냐고 계속 물어봐서 인사해 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플 구독자 여러분, 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리플을 원했잖아요? 맞아요. 잘생긴 남자와 영상을 같이 찍고 싶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코비미를 준비했는데, 마음이 흔들리면 왔다 갔다를. 이게 진짜로 이거 진짜 이걸 뇌파로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럼요. 비교를 해가지고 더 많은 시간을 성공하신 분께 소정의 선물을, 응? 실패하신 분에게는 소정의 받은 음료를. 근데 왜안 멈추시죠? 그래요. 이거 오작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아까 테스트 할때 진짜 평온했거든요? 좀 진정할게요. 잠깐 진정하시고. 오, 되게 신기하다. 진정하니까 멈췄어요. 1분간 오케이, 오케이. 대화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준비 네. 시작! 이제 만족해. 어? 잘생긴 사람 만나고 어, 너무... 너가 원하던 게 이루어졌네.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난 자신 있어. 아니야, 아니야. 지금 움직이는, 이거 움직이는 오케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너무나 당신의 마음을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누구의 마음에 들 건지를 제가 <웃음> 무슨 소리야, 야, 너는 미다님이 할때 신배한 박동수 올라가지도 않았잖아. 지 <웃음> 저게 아, 네. 난할소리야이 자식아. 아, 제가 공격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역시. 뭐 좋으실 것 같아요? 아, 뭐, 그래도 정훈이 형 있을 때가 제일 좋죠. 네,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 무슨 소리예요? 움직이진 않네요, 거의. 잠깐만요. 마인드 컨트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이게 막 배트리고 막 이러다 이렇게막 얘기를 하니까 귀만 보여요. 그러니까 귀만 보고 있었어. 움직이나 움직이나. 귀만 보고 있었어. 제 1.59초. 음. 1.59초밖에 안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웃음> 어그거보다덜 움직였던 것 같은데. 아 그래? 그거보다 더? 더덜 <웃음> 네, 아, 덜. 덜. 자 그럼 1분간 대화 시작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죠? 그러고 보니까. 26. 26? 네. 저는 28. 아. 음. 그럼 말 편하게 할까? 아 어, 좋아. 그래. <웃음> 밥은 먹었어? 먹었어? 뭐 먹었어? 봉구스 밥버거. 봉구스 밥 먹어? 음. 나는 오늘 이제 약간 살이 좀찐것 같아가지고, 살을 좀 빼느라고 식단 같은 아 걸좀 먹었는데. 살은 안 빼잖아, 말라가지고. 아, 저 빼요. 빼? 네. 아, 진짜? <웃음> 네. 그러면은 뭐, 이따가 닭가슴살 같이 먹을래? 어! <웃음> <웃음> 자슴살 같이 먹을래. 어 거의 어? 다이어터들에게 어? 심쿵하는 말이 아닐 수가 없는데. 내가 양배추도 줄게. 아, <웃음> 아 식감까지. 같이 드실래요? 와얘 야채 싫어하는데. 얘 야채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 그래요? 점8초 어? 진짜? 그거 어? 진짜 2배네요. 2라운드 갈 건데요. 오케이. 칭찬. 칭찬. 아, 또막 칭찬, 칭찬 좋아하는데. 아 근데 워낙. 벌써 칭찬 드을 생각에 신났어. 갑니다. <웃음> 시작. 어? 예쁘다. 안녕, 꼬마가씨. <웃음> 별이 없었죠. 그대가 너무 좋아서 리플에 왔다는 게 너무 가식적이에요 근데 너무 좋아지는 것같은데아니아니요 이거 설렁설렁 움직이는 거 아니야? 어, 어제 좀 움직여서? 잠은 좀 주무셨어요? 아니요 못 잤어요 아그 미녀는 잠꾸러기라는데 이게 또 <웃음> 촬영하시기 오시기가 또 쉽지 않으셨을 텐데 좀 그래도 지각할 뻔하긴 했다 어, 오시는 길에는 음... 괜찮으셨어요? 여기 오시는 길에? 아 괜찮을 수가 없는데 왜요? 너무 예쁘셔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계속 막 어? 빛이 나신다고 주변에 아, <웃음> 진짜요? 네. 막으셨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길을? 아그거 왠지 그래서 또 5분 지각하긴 했어요 어, 근데 10분 제가 아니죠.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공주님 나가신다고 비켓라고 했어요. 아, 아요 네, 네. 아, 앞에서 이렇게 막뭐 들고 돌아다니셨던 분이 정우 씨였군요 아니, 그, 저, 제가, 제가 이제 부탁한 사람. 아... 꽃감 아니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꽃, 원피스 1꽃. 꽃이... <웃음>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7.12초. 7.12초? 와, 많이 움직였네 와, 잘한다. 칭찬을 <웃음> 좀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 있요 막 잘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막 음. 그런 표현하는 거를 음. 에, 막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부끄러움이 좀 있어. 아, 저는 부끄러워서. 약간 주접을 많이 떠낼 스타일이에요. 음, 이런 건 잘해요. 되게 주접스럽다. <웃음> <웃음> 일단 처음에 네. 리플을 한다고 얘기가 왔었어. 네. 그래가지고 내가 어, 그러니까 좀 해볼래,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왔는데 그럼 출연자가 누구냐? 음. 너 아니면 안 하겠다라고 음. 했었거든. 음. 너라고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고 그리고 앞에 사람 많았다 그랬잖아. 음. 그중에 나도 있었는데 못 봤어? <웃음> 렌지렌지이옷본거 어. 어, 같아 너만 보고 있었는데 너가 나안 봐주더라고 아 너? 너는 얘만 보고 자꾸 아 진짜로? 아나 질투 나가지는데 내가 <웃음> 집에서도 보면서 질투가 너무 나더라고 너가 자꾸 이랑막 그러고 막 그러니까 현게했는 <웃음> <헌딩했는> 거야 <웃음> 내가 <웃음> 어. 근데 진짜로 실제로 보니까 진짜로 너무 이쁘고아 진짜요? 아까 그 너가 문을 열었잖아 그대로 돌아갈 뻔했어 아 진짜요? 너무 심장이 멎을 거 같아서 <웃음> 너무 너무 놀래서 <웃음> 아, 뭐야 이분?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웃음> 15.61초? 어? 어? 어? 뭐라고요? 15초? 15초? <웃음> 이게 게임인 거 알고 들어도 좋네요 칭찬을세 네. 네. 번째 노래인데요 저 벌스라 코까지 좀 어. 다 불러 어, 아 진짜? 제가 또 유진이가 좋아하는 노래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의 니즈에 따라서 준비한 곡이 있어요아 불리하네 이호의 흰눈을 되게 좋아해요 오 네. 흰눈 네, 네, 네. 네. 아 벌써 중요여제 <웃음> 이상형이 흰눈 잘 부르는 어. 남자거든요 네. 아 이렇게 봐야겠다 그럼. 흰눈이 내리던 어느 날그 고운 입술로 날 사랑한다고 안녕이란 말을 하고 그대가 내 곁을 떠나갔죠 여기까지입니다. 노래를 한 13초 불렀는데 10.46초 넘겼다 부르고 예, 있는 게스트 예, 페크입니다. 예. 아, 오늘 목소리 되게 좋네요. 아, 감사해요. 아, 너무 감사해요. 아, 이 어드벤티지가 필요하시니까 저희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요. 뭐요? 뭐예요? 어드벤티지가 제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웃음> 아니, 프로신데. <웃음> 그럼 이제 카운티턴인데 신곡을 준비해주셨다고. 어, 일단은 너가 어떤 걸난 좋아하는지 몰라, 몰라서 신곡을 갖고 왔어. 아! 그래서 그게 네. 일단 그래도 좀 특별하니까 지금 여기서 만약 부르면 처음 부르는. 아, 예, 처음부르는거고 이게 어떤, 노래냐면, 제목, 은 클로즈업이야 땡기는거지 그래서 음. 성공을 땡기는 오. 클로즈업을 한다. 오. 성공을 클로즈업할 음. 거다 l 데오 e 은 너를 클로즈업을 한번 l o 게 e 멘트. 아, 멘트 이거 뭐 up, 이거 o s e up, c l o s p c l o e up, e up, o s e l e o p u t o up, s s 우리 아빠 말했지 돈 많이 안 벌어도 돼 착하게만 살아 그리고 오늘 행복하게 음 에오, 아니 아빠 너와 생각 달라면 버려버려던 성공 조심 CLOSE UP <목소리> 그려다껴 DON'T CLOSE UP 더 남아 DON'T CLOSE UP 그래 깨지는 미래 아이 다시 PL The G-Gober Jon đang ghi chích ra. The Jon sang ghi chích ra. Có a i k n o a thêm c o nó là Big Mind. Hắn đã x n g cả đá kẹp. Từng bộ v a sẽ có h i m đ a e a n c a close out. i n the d p n s u r s h n r a n y a k n o more scratch. Don't n a k i i n g a n e b i t h t 야무로더이게엘와다이 뭐 وت... 에이 네 다시 예. 그래 okay yeah. yeah. 너무 um. 좋은데 고개, 이거 바이브라고 하죠. 음. 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웃음> 어, 봤어, 봤어. 드렁 <웃음> 쳤거든요. 그때 유진이한테 뭘 하려고 랬는데 어, 뒤에서 갑자기. 이 그니까, 박자 방해는 안 되셨나요? 아니 <웃음> 오케이. 헛박으로 막 일부러 빼게 한번 정도. 들겠나요 45초. <웃음> 45초. <웃음> 45초. 너무 <웃음> 좋은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와, 이거 드라이브하고이게 하면 그러니까. 들으면 이제 끝난다, 진짜. 자 마지막 라운드는 자유된 곡뭐 뭐 하실까요? 아저 이거 쓰면 안 돼요? 아어 네, 아, 쓰고 싶어요 진짜. 칸형 노래도 너무 좋은데 음, 제가 아는 힙합은 드렁큰 타이버의 5,000원 아 5,000원 마지막 라운드 그냥 술 먹고 노래방에서 남자들이 많이 부를 <웃음> 걸본 적이 있는 거아요그 아, 네. 네. 중에 한 명이 저희 아, 중에 <웃음> <있어요>. <웃음> 직업엔 분명히 정확히 5,000원이 있는데 <목소리> 내 어차남 내 어차남 내 어차남 <목소리> 아유 많이 잘하시 <하시구나>. 많이 잘 씻어 <목소리> 아 마이크를 코에 대고 부르고 있어 일주에 대고 부르더라고 몇초몇초뭐야 많이 잘한다 이행 씨요 과연 로버 칸토는 힙합은 리드맨 포이트리라고 했습니다 여러 진정한 신이 시대의 신 칸토의 이행 시는아 <웃음> 근데 지금 생각난 게 있는데 너무 뻔한 것 같아. 그냥 해볼게. 내가 오늘 뛰면 되지. 유. 유진아. 진. <웃음> 나가면 되나요? 나가면 돼요? 이쪽이 이중인가요 여기가 <웃음> 최종. 어디가? <웃음> 아, 어디 거이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동안, 그쵸? 너무 당연히 예상하셨겠지만 제곡네개 라운드 다 합친 것보다 랩하신 게더느요 <웃음> <웃음> 더 <웃음> <웃음> <웃음> 그래요? 음악 길이가 또 길어가지고. <웃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아 <웃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벌칙 치칙본아장 이거 달게 받겠습니다. <웃음> 아 홍초구나 저 홍초 아, 홍초구나. 진짜 홍초요. 못 마시거든요. 칸토 형 만만사고 들을까요? <웃음> 어떻게 만만사? 만만만만세가 뭐야? 회사 너가 그럼 칸토로 2인 3맞 할게 오케이. 오.. 오 뭐, 쉽지 않은데? 칸! 칸초보다 유명합니다 이제 <웃음> 여러분! 칸초보다 유명해요! 안 들을래 <웃음> 기분 상했어 <상했을까? 기분> <웃음> <웃음> 우리가 준 거라고? <충돌하고? 웃음> 네, 장난했네 네,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웃음> 어? 토! 토크에 자신이 없습니다 마시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칸토 형 신곡 너무 좋아요 하고 이제 토 나올 정도로 하려 했는데 약간 너무 뻔한 것 같아가지고 이 어, 토크에 그래. 자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네. 토크 괜찮았어 괜찮았어요? 토크 괜찮았어 토크 어, 리플 구독자 여러분 칸토라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와서 이렇게 제쿠, 네. 유진 친구랑 같이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어, 둘다 너무 착하고 너무 잘생기고 그리고 랩도 잘하고 <웃음> 인생에 진리인 분들입니다 <웃음> 항상 계속 어, 리플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 칸토도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덕분에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칸영! 예!